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음중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흡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4가단4091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씨가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고 망인씨의 폐렴의 원인은 구강 및인두 분비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되며 음주와 약물 과대로 말미암아 몇 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는 대량으로 구강 및 인두 분비물을 흡입함으로써 급격히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인정 사실을 비춰볼 때 망신은 의식 수준의 저하에 따른 구강 및 인두 분비물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며 망인씨의 이러한 의식 수준의 저하는 망인씨가 음주를 하고 수면제를 복용한 결과에 따라 초래된 것이라 할 것이며 망인씨는 음주를 하고 수면제를 복용한 외부적 행위에 의하여 구강 및 인두 분비물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라는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는 망시의 기왕의 질병 또는 실수 요인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위 외부적 행위에 따른 구강 및 인두 분비물 흡인이라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상핀장애를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망시의 흡인성 폐렴이 기존의 질병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KCD에 의하더라도 금인성 폐렴은 분류번호 j 6 9부에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에 해당되나 그 원인 감별을 위해서는 추가로 외인 분류번호 제20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망씨의 경우에는 제2 0장중 분류번호 W84의 상세불명의 호흡유협 흡인에 해당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망 씨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망 씨가 음주 및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흡인을 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이 의학적으로 직접 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망 씨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